네, 안녕하세요. 김재학입니다. 아, 제가 최근에 주짓으로 시작했는데, 아, 시작한 지는 좀 됐죠?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놀람> 주짓 도복에 요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파이터즈 마켓에서 마에다 도복을 구매했습니다. 마에다 비스트 시리즈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서 고릴라 버전, 고릴라 버전을 구매했고요 지금 언박싱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거 박스 뜨는데 한참 걸렸네요. <웃음> 자, 개봉입니다. 아... 예, 일단 바로 보이는 게 도복 가방이에요. 그리고 사이즈 보시면 알겠지만 A1H입니다. 예, 제가 키가 1 7 3에 몸무게가 91kg라서 A2 도복을 입으면 보통 좀 길이가 길더라고요, 바지가. 그래서 A1H로 일단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폴리픽도 한번 뜯어 볼게요 어 아, 도복이 안에 아예 담겨져 있네요 아 우동끈 제가 좋아하는 우동끈입니다 일단 굉장히 귀여워요 고릴라가 제가 이거에 반해가지고 이 도복을 구매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네, 마이다 로고가 있습니다자 꺼내볼게요 차차차차 와, 와. 아우. 네 일단 상의부터 한번 봐볼게요. 상의가 일단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 퍼리브 소재, 퍼리브 소재고. 일단 특징을 보자면 네 안에 멋진 고릴라 자수가. 자수가 아니죠? 안감이 조금씩 더어져 있고요. 이 어깨 쪽에도 고릴라가 박혀 있습니다. 여기 소매 쪽 보시면은. 아 이게 제가 명칭을 까먹었는데 여기다 립스탑 원단을 덧대가지고 이게 시합할 때 이제 상대방이 이제 기술 더 잡기 어렵게 네, 그렇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일단 경량도복이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자 일단 여기 제가 이 도복의 하이라이트는 있는데 일단 하이부터 한번 봐보고 알려드릴게요 자예도복 하이입니다 하이는 립스톱이에요. 파론즈라고 제가 알고 있고, 와, 굉장히 이쁘네요. 여기 디테일들 보시면은, 이제 고릴라가 새겨져 있죠? 네, 위에도 한번. 여기, 바지 끈을 여기 넣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디테일이 재밌어요. 보통은 여기 디테일 없는 경우,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일반 원단이죠? 이 원단은 다 되어 있는데, 이 고릴라도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테일이 아주 이쁩니다. 검주, 아, 컬러 좋아요. 이리스탑 재즈 같은 경우는 수축이 거의 없어요. 수축이 네,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제가 아까 상위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자. 보이시나요? <웃음> 제가 속한 팀과 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파이터즈마켓, 그리고 마이다코리아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은어 금액은 좀 들어요. 이게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5만원, 예, 5만원을 추가 입금을 하시면 은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자수를 새겨주거든요. 이 디테일하게 한번 봐, 봐주시겠어요? 이 컬러도 원래 도복 자수 컬러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이질감이 없습니다. 제가 딱 원하던 디자인이에요. 저도 지금 실물 처음 받아본 거라 지금 기쁜 마음을 좀 감추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뻐서 굉장히 기쁘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언박싱은 끝났고 제가 이 도복을 한번 입고 나와 볼게요 아 진짜 가볍네요 전체적인 핏을 한번 제가 좀 짧습니다 어, 일단 제가 입어봤는데 제가 보통 A2만 입다가 이렇게 A1을 입으니까 일단 바지 기장이 그렇게 안 길어서 좋네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도복이 지금 킹즈 발리스틱호 3.0이 있는데 사이즈가 A2다 보니까 팔이 확실히 길어요 저한테 어, 일단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 시합할 때 이것만 입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소셜에서 제가 이 도복을 입는 사람들 많이 보진 못했는데 어, 혹시 구매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 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총평을 해보자면은 핏 좋습니다 소재 좋아요 그리고 가벼운거 일단 가벼운게 저한테는 제일 좀마음에 드는것 같고 다른 경량 도복을 좀 구매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면 좀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시합용이나 연습용으로 뭐그 어디에나 좀 손색이 없을 만큼 괜찮은 도복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도복 언박싱으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로? 그, 위에 머리. <웃음> 아! <진짜 멋있어. 웃음>